네, 그, 오늘 주제는 기록입니다만, 그, 저희 동해에서 남아, 그나마 도시재생으로 선택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례는 기록으로서 도시재생 사업과 어떤 순간에 콘텐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니까 이거를 참고로 좀 이해를 해주셔서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그 담당님이시거든요. 우리 이달정기장님이신데요 네, 하고, 사례 발표를 다시 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 박수.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청 도시교통과 도시재생담당 이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그제 64회 그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대화 모임 우리, 우리시 그 신곡 약천마을에 그 찾아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어,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하고 내일하고 그 진행되는 행사가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그 우리 그 도시재생 유딜정책에 대해 그 2017년 도시재생 유딜시범사업에 그 우리시는 그 물동네 살리기 유형에 선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공동체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설명 순서는 대상지 개요, 시범사업, 추진배경, 사업 주요 내용, 성과 목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동호지구는묵호항의 어, 배후 주거지로 성장하였습니다. 묵호항의 어, 한국이능이 저하되면서 어, 세태어 일내외에 놓이게 되었고 어, 또 경사지에 위치한 지리적 약점으로 인해 어, 개발에서도 소외되었고 주거환경이나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낙후도가 심각하여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어 사업지구 반경도 그 1km 내에는 어 저희들 그 주요 관광지인 묵호 등대마을이 있고요, 또 묵호 무코, 묵호항, 또그 중앙시장, 어근대문화유산지 묵호성당 등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묵호항 내에는 그 우리 해상 인플라인 우리 문릉도 독도 연결선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는데, 어. 여기 한 연간 한 19만 명 정도 방문객들이 이것을 그 찾고 있고 또 2018년 금년에는 그 무코역에서 페이트 X가 그 개통까지 예정되어 있어 가지고 연계를 통한 사업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있는 지역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위치는 그 우리 시 발안동 240번지 그 1호로 우리, 도, 우리시 동호동 1통 2통하고 바라풍 7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4만 4 4 6 7 0평방미터고 어, 인구는 235가구에 41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 사업비는 어, 재정보조가 79억 정도 되고, 지방비 69억 포함해서 어, 총 187억 ...이, 됩니다. 어, 이 지역은 또그 출판사, 신문사, 인쇄소, 책방이 성행했던 그 과거 동호동의 그런 지역색을 되살리기 위한 주민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그 도보용 관광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만화가 등그 작가들을 유치, 육성 지원을 통해 어,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동네를 살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 다음은 시범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어, 동호지구는 그 6, 70년대 그 전성기의 중심적인 북항의 배후 주거지로 동장 성장하여 소항을 누렸던 지역입니다 어, 돌펴보면 그 시대별로 각각 다른 모습과 방법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어, 1940년대 동역항으로 개항한 북항의 그 배후 주거지로 태동해서. 6 0년대 어행량이 증가하고 묵호항이 발전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했지만그 1980년대 이후 어행량이 감소되고 수산업이 침체되면서 그 동호지구도 동방 세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그 이천을 기준해서 그 48.1%의 인구 감소와 또 산업 부분에서도 31.5%의 사업체 수가 감소되었고 건축물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7 0 9 국토를 점령하고 있는 등동호지구는 세태하고 다후되었습니다 어, 이런 동호지구는 그 이제 주민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이 주민에 위한 모두가 할게 없는 상생의 도색, 재생이 필요했기에 공동체 회복을 통해 요동례를 살리고자 합니다. 어, 또한 그 동호지역은 과거 목호역 주변에서 그 기차를 기다리며 만화책이나 어, 무역지 등을 즐기며 시계,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때문에 어, 책방이나 출판사, 신문사, 인쇄소가 모였던 지역적인 특색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 다음은 그세 번째 우리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어, 동호촌의 바란지에서 그 주민 스스로 일어나는 희망의 바란지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그 따뜻한 주거복지와 함께하는 사회통합 그리고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체 중심의 정책성을 강화로 그 함께하는 바닷가 책방마을 동호의 비전으로. 우리의 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어, 삶의 터전이 만족해야 어,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또 공동체 활성화를 할수 있다는 점을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어, 저희 저 동호지구 역시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을 만들고자 목표하다 보니 오랫동안 낙세 집을 어루만져 주민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어 그래서 계획한 첫 번째 핵심 전략은 어 주민들이 어깨짝쫙 펴고 당당하게 살수 있는 주거복지실현입니다. 어 30년 이상 된그 공폐가 철거 및 노후주택정비, 집수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어 주거취업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초인대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주민들이 떠나지 않는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어, 다음으로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그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를 통해 잃어버린 애양심을 고치하여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것을 두 번째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어, 주민 통합을 주도하는 공동체 역량강화, 어,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 활동 구간 및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사업의 관심과 애한심을 높이기 위한 그 주민 참여 공모 사업을 추진고자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그 공동체가 지속성을 지속성이 있으려면 피부에 와닿는 현실과 있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소득이 창출되고 인구가 늘어 지역이 생기 있어야겠죠. 어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활동, 여권 조성으로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세 번째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어 주요 사업으로는 그 세태한 지역경제 여권 해석을 위해 마을공동의 사업 추진과 경제와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해 과거의 마을 정책성을 복원한 도구형 특허 관광지를 조성하고 또 미래 준비로 젊은이들이 유입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와 예술가들의 활동 공간 제공, 만화가 육성 프로그램 마련 등이 있습니다. 어, 동해, 동호 지구, 물동을 살리기 사업 전체 구상도입니다. 어, 녹색으로 표시한 주거복지 실현 사업으로는, 어, 우리 이제, 주, 여기에 빈집인 20호의 빈집 정리와 125호의 노후주택 집순리그 다음에 그 40호의 공동 리모델링 인대주택 공급사업, 그, 그 다음에 속유메의 소강도로 개설, 주차장 공원심토 그리고 골목길 정비, 그 안전 난강, 주대보강 등이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그, 이제, 경사가 여기가 이제 상부 가장 높은 곳이고, 여기 능선입니다. 능선 부분 쪽에 이쪽 계곡과 이쪽, 이쪽 비탈면이 있는데, 어, 중간에 소방도로도 하나 없는 이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소방도로는 이, 우리,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에는 소방도로 개설이 없지만, 시비를, 투입을 갖다가 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스카버를갖다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어,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제 사회 통합 사업으로는 그 디딤돌 사업, 주민영향 프로그램 지 마을 활동과 육성 지원 등 성공적인 도시재생 미래 사업을 기원할수 있는 그 디딤돌 센터와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성 지원사업의 바닷가 책방 마을 센터를 진축하여 그 생활 문화공간 공동체를 만들기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어, 그, 그 끝에 오른쪽이 이제 그 디딤돌 센터 부분이 되그고 바닷가 책방 마을 센터가 되겠습니다 황색으로 어, 표시된 그 일자리 창출 사업은 그 바닷가 책방 마을 경관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바닷가 책방 카페나 책방 숍을 만들어 어, 주민 조직들이 판매 상품 개발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어, 주민들이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 지역 특색인 바닷가 책방 마을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바닷가 책방 스토리텔링 등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두레를 조성해 보형 관광지로 마을의 활력을 만들고자 합니다. 어, 저희는 관광특화거리는 현재 골목이 있습니다. 골목이 있는 이세개의 구간을 특화거리를 만들어 이게 책방 카페라든지 책방 수업을 갖다가 만들어서 추진을 그 갖다 하려고 합니다. 바닷가 어, 책방마을 테마에 맞는 작가들을 유치, 육성하기 위해 그 상상의 바다작업실 녹색 건축물을 신축하고 바닷가 책방마을 작가 육성 교육 등을 출시하도록 했습니다. 부족한 젊은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공유오피스인 파란발전소 건물을 신축하여 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을 지원하며 대표자 특독 등 개인 창업을 지원 육성 코자 합니다. 어, 이 부분이 그 바닷가, 그, 바다 작업실 부분이 되겠고요. 어, 이 부분이 그 파란 발전소라 해서 창업 인큐베이터 인크, 사업 등을 지원을 갖다가 하려고 합니다. 어, 다음은 성과 목표입니다. 어,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 사업의 시급성을 기준으로 세 개의 우선순위를, 우선순위에 따라 성과 목표를 설정했는데, 첫 번째, 어, 주거복지 분야는 어, 빈집 49 철구, 어, 노후주택 120호 집수리, 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4 0호 위험지역 19개수 정지 등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것과, 또 둘째, 사업 통합 부분에는 그 주민조직 5개 추가 육성, 문화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발적 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이며, 그 셋째 일자리 창출 부분은 그 경제활동 공공공간 세계에서 조성하고 마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일자리 기반 마련이 되겠으며, 지역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도시재생유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체계입니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저희는 시의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의 인원을 보강하여 전담토록 하였고 또 부서관 업무 협조를 위해 도시장, 도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5개 팀 24명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집수리나 주택재건축 등의 전문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건축가를 활용한 그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또동호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사회단체를 그 주축으로 그 동호주민협체를 구성하여 동호지구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유지사업을 위해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주민 참여 부분에 있어서 도그 공모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반상회 또 가가호호 방문 등을 통해 의견 수렴과 함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교육하고 있는 2017년도 도시대생 디자인 양성 과정이나 또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그 도시재생 시민대학의 교육수료들을 활동가로 활용해서 그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동감대 형성과 갈등을 관리할 계획이요. 아울러 임차인 보호 원리 교육으로 등지 내몰 등의 갈등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어, 사업 추진을 갖다 하더만은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어, 부작용은 그 등지 내몰림이나 그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젠리피케이션 어, 조합 대책을 수립해서 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부동산 거래 시농산 협의체의 심의 결정을 유도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상생 협약을 유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공적 자산 지원,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가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 그 사회적 재투자는 선순환 방식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어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으로는 그 기대 심리로 어, 희망 매도가 상승의 부동산 과열을 방지코자. 뭐 지역 주민 교육과 통보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또 외부 자본 유입 등 특이 발생으로 가격이 상승되지 않도록 시장 동향 관리나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대응 체계를 구축하 계획입니다. 또 부동산 가격 변화로 임대가 상승이 될 경우 사무실 임대나 노주택 계량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임대가 상승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어, 우리시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은 그 어려운 지역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 흔들긴 생명력으로 붙던 질것 같은 삶의 터전입니다. 어, 이번 도시재생유지사업을 통해 동호지역 주민들이 그 희망의 싹을 피어나는 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어 진짜 어깨짝 펴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도시에서 유세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반드시 성공한 사업적으로 만들고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동해시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공정체 살리기 사업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전통해서 감사합니다.